양평에 양수리 쪽에 어, 송어 먹으러 왔어요 여기 양수리 횟집인데 사장도 넓게 되어있고 이도 살살하니 어, 송어 매운탕 먹으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QR 체크도 하고 있고요 내부도 보면은 꽤 이렇게 넓게 어 점심 전에 조금 와서 자리도 이렇게 넓게 강을 바라보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있어요 양수리 송어 횟집에 송어 회도 있고 튀김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하니까 저 송어 통매운탕으로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어, 튀김이 먼저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주문한게 송어 그 다음에 껍데기 이제 반반 주문을 했고 송어 튀김 먹어봤어? 처음인데 응. 그래. 여기 양수리 송어횟집 같은 경우에는 어 자연산은 아니라고 해요. 그 청정평창 양식장에서 이제 관리가 되어서 잘 길러진 송어를 이렇게 어 맛있게 회나 매운탕으로 드실 수 있고요. 송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급수에서만 사는 깨끗한 이제 민물 고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와 통이다 완전 통. 뭐리 <놀람> 써. 혹시 사이다도 하실 건가요? 요것도 또 소스가 또 그냥 소스가 아니야, 이게. 아, 네. 조리장께서 만든 특제 소스래. 나는 아, 이 매운탕에 들어가는 이무가 너무 <웃음> 맛있더라. 그리고 사리도 있네. 응? 라면 사리랑 수제비 사리 너무 맛있더데 사장님, 수제비 사리 하나만 응. 우리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흔이니까 고단백질 먹어줘요. 마흔이었 탄수화물을 소화도 안 되고 아. 식사 대용으로 공기밥이나 이런 수제비 사리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캠장그아 계속 끓여야 제맛이 많터. 아, 아 이거 별로. 아... 어, 근데 안 맛이... 식사하고 나면 바로 앞에 이렇게 양수대교 조망과 저기 보면 양수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두물머리도 가깝기 때문에 주변 관광지에서 드시고 아니 보시고 여기 와서 가볍게 맛있는 송어회를 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잘 먹고 갑니다.